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 22절 다 찾았으면 아멘합시다 우리 다같이 세 구절을 같이 한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익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은 시작은, 시작은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멘. 네. 저는 정말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예. 네. 네. 저도 축복받고 싶고 새해 정말 여름을 축복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 어떤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해 더 듬뿍 넘치게 뜨겁고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한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시기를 진짜 예배만 드려보라 진짜 예배만 한번 드려보라 그게 네게 복이 될 것이고 네게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제게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얼마나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성경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음, 예배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예배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드린 예배가 우리가 가짜 예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면 은그 어릴 때 친구들이 이렇게 자꾸 묻는답니다 친구야 당신은 어떻게 목사가 되었어? 어떻게 목사가 되었어? 그러면 이 대답하기가 상당히 긴데 그 목사님은 간결하게 이렇게만 대답을 하신대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가 목사 됐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목사됐단 말이야 그렇게 자기가 목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야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을 목사가 될수 있게끔 하는구나 그런데 긴장하시네요 어, 내가 예배 잘 드리다가 갑자기 내가 목사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예배 드리다가 그의 삶이 변했다는 거죠 그 인생이 변했다는 거죠 방향이 편하고 새로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예배가 시작이고 왜 예배가 정말 중요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기본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참 많이 드리죠. 천주교인들이나 불교도인들은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새벽에 또 모여서 예배드리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없이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엉뚱한 예배를 드린다거나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싫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계속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한 번이라도 잘 드려서. 아멘. 우리 인생이 복을 받자.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 이제 과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교회사란 과목이 있는데 교회사 공부하면 꽤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공부하는 그 과목인데요. 그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부흥의 때, 전 세계적으로 1900년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의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1970년대 엑스플로 그 70대 때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한번 우리 한국에 큰 부흥의 폭발이 일어났죠. 이전 세계적으로 1900년 초에 영국 웨일 지방에서 시작된 그 붕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책들을 보면 그 붕의 때에 드렸던 예배는 어김없이 어김없이 통곡과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왔고요. 그 붕의 때는 어김없이 뜨거운 감격이 있고 예배가 들여지고 나면 삶이 달라지고 예배가 들여지고 나면 삶이 또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붕의 때들렸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 제가 참그 공부하면서 야 나도 이런 예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예배 예배 드리면 막 눈물과 감격이 터져 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솟아 나오고 예배 들이다 보면 내 삶이 달라져 있고. 예배 들리다 보면 내 삶이 변화져 있고 이게 예배지 않냐?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갈망이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부러운 장면 중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아가 갈매산 산상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하나님 참으로 믿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대결이 벌어졌는데 무슨 대결인가 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그거 대결이에요 그런데 그 대결을 어떻게 했느냐? 이 아세라 바알 믿는 선지자 850명 엘리야 이 재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재물을 올려놓고 자기들의 신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불이 임하면 참 신이다 그거 이제 퇴결하는 거예요 자, 이발가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루 종일 부르는데 거의 발강하다시피 부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 위에 재물을 올려놓은 게 가만히 있는, 팔이만 왱왱 왔다 갔다 하는 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이게임 끝난 거예요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 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공허한 하나님, 모호한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실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여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경험되어지고 아멘, 알아지고 보여지고 아멘, 눈이 뜨여지고, 여러분 이런 예배가 불이 임하는 예배 아닐까요? 정말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어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1개상 18장에서 어떻게 엘리아의 재단에 불이 임했냐. 그걸 조금 더,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엘리아가 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한 일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들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제사를 안 들여가지고 하도 예배를 등한시해서 재단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 재단을 먼저 수축했다는 예 예배 드리는 태도, 자세, 폼, 마음 중심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 아, 네.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첫 번째 행위가 뭐냐? 죄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건데 여러분 이첫 번째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맨 먼저 생각하는 것맨 먼저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눈을 뜨자마자 TV 띵 들어가지고 드라마 하나 나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성경증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탈려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을 하든지 첫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수 있어요 참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는 나의 삶을 결정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우선순위 자, 오늘 부문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 이야기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이제 홍수물이 확졸어들어서 마침내 그 물에서 둥둥 떠 돌아다니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됐어요 긴 세월 동안 방주에서 지냈던 노아의 가족이 바깥으로 나왔는데 나왔자마자 한첫 번째 행위가 뭐냐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세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들였더니 자, 저기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이 재단을 쌓았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재단 여러분 이 재단은 죄로 탄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재단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 자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죄로 오염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통로가 뭐냐? 이 예배적 행위인 거죠 노아가 개인 방규 생활 마무리하고 무태 발을 내딛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애도 보면 아브라함 생에도볼어보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따라다니던 그 롯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은 현실에 급급해서 현실만 쫓아다니다가 성경에 어디를 볼어봐도 롯의 인생에 단을 쌓았다 재단을 쌓았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인생이 너무 극명하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롯은 단을 쌓다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이 없어요. 결국 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오랜 방주 생활을 끝낸 이 노아의 가족이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해야,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음, 살 정착할 집도 필요하고. 먹거리도 구해야 되고 복음자리도 찾아야 되고 여러 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노아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적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노아가 하나님 기억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이 맨첫 번째 보여야 할 반응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죄단 이것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언제나 은혜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선 순위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히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님 뭐 수치상으로 첫째, 둘째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선과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와야 될게 뭐냐 예배가 차선이 되거나, 예배가 둘째가 되거나,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예배적 행위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므로 삶의 질서가 잡히고, 허무함, 공허함들이 사라지고, 그곳에 생명이 싹 뜨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혼돈이 조화롭게 되어지고, 이 모습을 뭐냐, 이 예배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나간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내가 예배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기를 원하시고 질서있게 만들어 가시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2020년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음, 제가 다시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았을까요? 우리도 요 요즘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쁜지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접하다 보면 그거 막 뒤치다 끄려 하려다 보면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너무 일수해요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누가 첫째인가? 누가 첫째인가? 중량선 누가 첫째인가? 여러분 누가 첫째여야 됩니까? 나입니까? 당신입니까? 너 no,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첫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첫째와 둘째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비결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최우선이란 말은 우리 삶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결정하는 태도라는 거 우리 모든 행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 당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선 순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일날 봉사하는 분들 오늘 창직이 명단 보면 많은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 돌아가죠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은 사역들 많은 사역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젊다 보니까 다들 이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죠 자 여러분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그분들의 봉사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봉사하는 분들이 그 봉사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만 한다면 우선 순위가 잘못된 거죠 건강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학교 지금 어린이부 그 다음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 주일 축제 예배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이 교사들은 먼저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부터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 교사, 청소부 교사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없는 봉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온전한 봉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배 우선 수준을 두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그 봉사하다가 시험 받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 봉사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성숙한 그 봉사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독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봉사하는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고 안다면 구조조정 하셔야 돼요 신앙의 빨간불이 켜지는 거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최고의 봉사자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최고의 봉사자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봉사자는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다른 어떤 것이 밀리면 안 되죠 어, 예배가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나의 신앙이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예배 드리는 것에서 내 신앙이 어떤가 내 신앙의 현주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새날교회는 혹시 모르겠어요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혹시 지겨운 분안 계십니까? 하나 아, 예배가 너무 지겨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은 목사님 두손 들고 축도하는 시간이야 <웃음> 여러분 이거 어찌할랍니까? 자기는 예배 드릴 때 은혜 서는 시간이 아이고 이제 예배 마쳤다 속이 좀 시원해 이제 뻥 뚫리는 것 같아 야 여러분 제가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런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런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예배가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가 지겨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배가 지겨운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이고 말도 아니지요. 내가 지겨운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보고 지겹다야, 싫다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사야 1장 12절부터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구절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나 싫다 보기도 싫다 이 구절이거든요 정말 읽기가 정말 이게 소름 돋는 구절일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이는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여나 피곤하다야 너희들 드린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게 내가 더짐 되네 이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싫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라기, 말라기 보면 더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나 할 정도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너희가 내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 저 보면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난 너희들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어이 문좀 닫아 닫아 뿌려 정말 너희들 들은 예배 정말 내가 역겨워서 못 받겠어 이 구절이거든요 야, 저는 이런 구절 보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신다면 어떡하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이렇게 탄식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배는 끊임없이 드리고 오늘 드리고 다음 주일 또 드릴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발 그런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지겹고 오늘도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 예배가 지겨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생각합시다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끊어질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저들은 날마다 울었다라고 왜 울었느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는데 성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때가 축복이었는데 그걸 드릴 수가 없어서 그발 강가에서 날마다 날마다 저들은 울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끊쳐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 내가 예배 드릴 때가 정말 좋았는데, 정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는데 그렇게 아,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 이 예배의 상태가 나의 신앙 상태다, 나의 신앙 상태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좀 보시게, 야좀 심하다. 너무 심하게 예배드리나 할 정도로 우리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누가 보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예배푹 빠져야 됩니다 예배푹 젖어야 돼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간당간당하게 예배드리고 대충 예배드려도 괜찮지 여기서 성령께서 계속 찔러주시고 겨우쳐주셔서 좀 심하네 아, 너무 예배 너무 심하게 드리는 것 아니야 그 정도로 우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 여러분 이 노아는 하나님께 재물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책이나 두루마리에 이렇게 이렇게 재물을 드려라 한 것도 아니 자, 순전히 뭐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자발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8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자 노아가 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재물로 그 은혜를 표현했어요 예배는 뭐냐? 감사가 있는 감사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번제는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발적인 것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갈망이 있어요. 자,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신앙과 종교를 구분짓는 중요한 구분점이 뭐냐? 자발성이냐 비자발성이냐? 이것이 신앙이냐 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어요 여러분 종교 활동은 비자발적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들나라 그러니까 안 들으면 뭐라도 한대 맞을 것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야 이게 비자발생이죠 여러분 이 종교 안에는 강요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대 신들 보면 절대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이 다니엘 세 보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도록 강한 압박을 받죠 두려움으로 드리는 재산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발성이 없는 제사는 피곤합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제사는 도무지 기쁨이 없습니다 도무지 기쁨이 없어 그이 비자발성 이게 참 문제인데 저도 그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좀 오래됐네요 경남정보대에 한 3, 4년 교양과목 가르칠 때 채풀을 좀 인도해 달라고 자 1학년 2학년들 함께 모여가지고 채풀 써서 예배드리는데 그 학교는 미션스쿨이라서 1학년들은 무조건 불교 신자든 종교 없는 아이들은 다 예배를 들여서 그 체풀 도장을 찍고 그래서 패서해야 2학년으로 올라가. 자, 제가 예배 들여 다 올라갔더니 제가 그 얘기를 몇번한 적이 있죠. 3분의 2 이상은 다차 빠져 자는 거야. 엎드려가지고. 아예 니네 이야기가 안 듣겠다. 니네 이야기가 안 듣겠다. 이게 뭐죠? 비자 발성이죠 의무감으로. 그럼 그래 무슨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 자는 거죠, 그냥.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이 예배를 왔나? 아, 신는첫 주일 기다려줘. 아, 예배 드리고 싶어. 이거 하고, 아이고, 또 주일이네. 또 예배 드려야 되네. 아, 내가 그래도 집사한테 가야 되겠지? 아, 이거하고 여러 분 이건 천양지 차이인 거죠. 이게 비자발적이잖아요. 종교 행위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발적으로 드리는가 비자발적으로 드리는가 즐겁게 드리고 있느냐 의무적이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건강한 예배라고 절대 할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자발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예배의 핵심은 뭐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예배의 핵심은 내 마음과 정성을 남은 흥금시간이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설교 들으러 예배 나오는 분 계십니까? 오,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동기가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것이라면 설교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의 마음을 흥금에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핵심은 드림입니다. 드림, 드림. 예배의 절정은 드림이에요, 드림. 물론, 예배 시간에 받아요.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축구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절정이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제 마음을 드리고, 더 나아가 나의 삶까지 하나님, 나의 삶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소서, 받으셔서 그게 예배의 절정이잖아요 절정 그게 예배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제가 청년 때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년부를 맡았는데 그때 예배 잘 드리는 기준이 뭐냐 떠들지 마 떠들지 마 쉬. 어떤 예배가 잘 드린 예배냐? 쉬우, 조용히 드린 예배가 잘 드린 예배, 떠들지 않는 예배가 잘 드린 예배. 그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제가 알고 들여왔으니 무슨 불이 임하는 예배, 감격이 터져 나오는 예배, 삶이 변화되는 예배 이런 예배를 제가 알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 됐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로 지금 살아가면서도 제게 있어. 예배 재단이 무너져 있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하면서도 예배 재단이 무너져 있는 것. 뭐냐? 예배가 어떤 때는 제게 일이라 일. 예배 드릴 때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교인 누가 왔나? 다 보입니다. 얼마나 왔나? 이것만 계속 찾고, 예배 시간에 찬양팀은 잘하나? 안내팀은 잘 서고 있나? 음향 조절은 잘 되고 있나? 이 교인들은 내 설교 지금 잘 듣고 있나? 예배 시간 내내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일로 드리고 예배 시간에 사람들 내 이렇게 찾아가 누가 왔나 이렇게 맨날 살피고 있으니 예배에게 드리고 나면 충만함이 있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칩니다 피곤해요 그게 뭐죠? 재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렸는데 왜 지칩니까? 예배 드리면 살아나야 되고 예배 드리면 힘이 나야 되고 그러니까 내 지금 예배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 재단이 무너져 있으니까 충만히 기문면 되지 않아 그 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로 성령께서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저는 그런 깨우침 받을 때마다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만 하지 내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는 나의 모습 너무 부끄럽고 뭘 내가 설교하고 뭘 어떤 게 순서를 정하고 이것보다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찬양하는데 집중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기로 계속 결단해 나갑니다 이게 결단이 안 되고요 하면 예배는 또 하나의 나의 잡이야 job. 우리 교회 부격자들 예배 시간 돌아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당신들도 예배해야지 저도 부격자 해보면 압니다 성도들만 카운팅합니다 누가 왔나는 또 화요일 나한테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예배가 이게 이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가. 야,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찬양하는데 집중하셨습니까? 여러분 새해 정말 하나님께 예배부터 바로 드립시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번째 행위가 예배 그리고 동시에 홍수 심판의 마무리도 예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은 예배입니다 지금 모든 출발에 뭐가 있나 예배가 있다 그것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봅시다 예. 예배를 멈추지 말고 바쁘면 바쁠수록 예배부터 해야지 예. 바빠서 다음에 드려야지 이건 아예 지우개로 치어버리시고 예. 너무 바쁘네? 너무 바빠서 예배해야 되겠다 예. 너무 바쁘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우리 사날기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야말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냐 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그 신이 진짜 하나님 맞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런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엘리야에게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릴 때내 자신의 예배가 정말 불이 임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명수, 숨매의 자리만 덮였다가 가는 예배인지 자신이 잘알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알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대해볼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막 부딪혀오고 말씀이 부딪혀 들어오고 어떤 데는 막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뜨거운 감동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도 일어나고 예배 자꾸 들이다 보니까 내 삶이 자꾸 좀 변해 내 삶이 달라져 여러분 불이 임한 예배입니다 불이 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앉아만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은 정말 불이 없는 거예요 내 예배에 불이 임하는지 아는지 여러분 자신 잘알 겁니다 불이 임하지 않았다면, 않는다면 재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재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들어야 되겠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드림이에요 드림 찬양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흥금신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움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기도를 정말 나의 마음을 중심을 담아서 주야라고 한번 들려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 새날 교회 이 예배 수전은 다른 교회 예배 수전하고 너무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높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헌금 시간에 주부에 보면 우리 비전 찬양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부 예배 때 제가 비전 찬양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연을 조금 이야기 드리고 저는 우리 비전 찬양팀이 지금 뭐 인터넷에 뜨고 있는 마커스 워십이나 뭐 무슨 워십 팀보다 저는 훨씬 정말 영성이나 음악적 스킬이나 기술이 조금 더 모자라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좋은 예배팀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해 첫 주일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저께부터 찬양한국이 가슴이 쏙 들어왔어요 거기 마크스 50 2018에 있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주 예배하는 사람 그걸 다 그서 듣는데 너무 좋아. 말씀하고 잘 매칭이 될것 같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리는 곡을 못 들었지만 새벽에, 어제 새벽 일찍 제가 팀장에게 카톡을 들었어요. 이곡잘 준비해라. 그러면서 내 마음은, 야, 제가 마크스 워십 영상 보는데도 이 정도 은혜인데, 우리 비전 팀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은혜 겁나게 터질 거다. 겁나게 터질 거다. 이런 기대치가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요. 완전히 제가 생각하는 거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제가 또 와서 막 화도 내고 내려갔어요. 이부 때안해 하지 마라. 그냥 영상 틀어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그럴 만한 자격은 안 되지만. 그건 제게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스토리였습니다 우리 새날교의 예배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왔다가 자리만 탑혀가는 그런 예배 수준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새날교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새날교의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에 불을 경험하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부딪혀오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이게 우리 새날교회 예배지 않나는 요 이런 예배가 아니면 때를 쳐보라 김목사 니가 그런 예배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니도 내려오라 니도 아, 내려오라. 그런 메시지확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새날교회에 정말 기대치가 높습니다 저는 2020년도 교회표를 바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는 교회 예. 할렐루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우리의 예배의 차원은 달아야 합니다 예.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 2020년이 되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설교 들으러 오는 예배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바뀔 겁니다. 예배가 바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새해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뭐가 이미 듭니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꽂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새날게 원하시는 마음은 진짜 예배를 드려보라. 그 다음에는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예배가 바뀌면 내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민족을 바꾸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예배부터 바꿉시다. 때부터 바꿉시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가 돼야 됩니다. 첫째. 절대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봉사가 첫째가 아닙니다. 사역이 첫째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주성수 했어. 그 말은 나 예배 드렸어. 그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어떤 예배를 드렸냐는 거내 마음에 불이 임했냐는 거 오늘도 예배 드리고 불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밤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앉아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다 불이 다 임했는지 끝나면 다 식사장에 올라가 할렐루야 때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왜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하나님 왜 오늘 나의 은혜를 주시는데 채치셨나요 예배가 끝나도 차례를 뜰수 없어 이런 우리 마음의 할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진짜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예배 시간은 나의 전심의 예배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려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재단이 무너져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서 오늘 그 재단을 다시 회복하고 수축해서 예배가 바로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 출발이 시작이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 예배까지 중보하면서. 우리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